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즈 R 웜 일단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을 발견하고 이제 계획을 세운 지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은 저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광산을 지을 겁니다 광산 어?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나 침대에 있었던 나무가 뭐였더라? 아 잠시만요 대간?! 안보여! <웃음> 큰일났다! 아니 큰일났네 이거 진짜 모르겠네 참, 아 근데 이물 근처 맞는데? 이게 지금 아 여기 어? 어? 이런 데가 있어 어 이런 흔적 없었는데? 지난번에? 잠깐만 진짜 여기 사람 있나? 누구? 어어 어, 있지? 다 있지? 오케이 어 요거 있으면 됐어 오케이 어 요거 다 있다 다 있고 오케이 원래 요정도는 뭐 뿌개져 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에 내 사인도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와 소름돋네 <웃음> 와 소름돋네 아 내가 일부러 이것도 막아놨는데 이거 따였나? 걸어왔구나 나랑 비슷한 경로를 그냥 택했나봐 그 사람이 근데 저런 거를 막 부셔놓고 이런 게 아닌 걸 보니까 그냥 평화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 그렇게 불안에 떨어야 할까? 어? 양이다! 어? 잠깐만 너 키우자! 야 이제 빵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거 심어놓자 이 사람의 진심을 망치지 말자 <웃음> 우리 누구야? 카듀세우스 바실리스크 상의 마음을 망치지 말자 일로카몽 여기가 진정한 쉼터가 되려면 엔더 상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엔더 상자를 놔야지 진정한 세이브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철거할 거 철거하고 재건할 거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더 상자를 하나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정한 플레이어들의 쉼터가 될수 있겠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최고의 그 비기너즈 베이스 마인크래프트는 아직 따뜻하다 컨텐츠 2b2t 인간성 회복 프로젝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2b2t 영상 중 가장 따뜻한 컨텐츠 <웃음> 털 났다 이거 그냥 또 침대 <웃음> 잃어버리고 하느니 사람들한테 세이브 포인트 제공이나 하자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딱 대놓고 밤에만 잘수 있어 오케이. 그 다음에 스폰으로 돌아가지 마세요. 그리고 기억하세요. 한국인은 따뜻하다. 펄럭. 저 솔브드라는 친구가 들어왔는데, 마을이 막 정돈이 돼 있는 거야. 그러면 갑자기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감동. 허?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케빈 이즈 히어. 거기에 막 침대도 생겼어.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감동의 물결이 딱 일어나면서, 어? 나도 이 사업에 동참해야겠다 어, 그러면서 이제 딱 시작되는 거지 그와 나의 우정 그런데 어느 날 해커에 의해 마을이 파괴가 되게 되고 다음날 딱 들어와봤더니 편지 써있어 네, 갑자기 최케빈과 솔브드가 연합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후대에 전해질 2비2 t 최케빈 솔브드 전쟁의 시작이었다 라는 소설 찾습니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은 티켓값 좀 영화 한편다 봤는데 티켓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아 아무래도 그렇죠? 네, 구독과 좋아요로 하면 되죠 예 맞네 도로 정비까지만 하고 인첸트부터 하는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요런데 이제 딱 심을 거 심고 소 데려오고 어, 여기를 누가 2B2T라 생각하겠어 그냥 힐링 마크 서버지 일단은 잠깐 배관 켜가지고 광산 입구 계획을 좀 해봅시다 배관! 뭔가 엄청나게 거대한 어? 횃불이 있다 아래 저 횃불이지 조그만 거 저기엔 무슨 구조물도 있다? 어? 저거 베이스 아니야? 비밀기지 같은 거 있지 저기 아닌가? 쟤 한번 가볼까? 일로와! 어. 반응이 약간 느리다 너 어? 어 어. 너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애 맞아?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? 어 뭐야? 어 그렇지 움직인다 일로와 일로와 드디어 움직이는... 너 거기 뭐꿀 발라놨니? 어 됐다 이상네너 이녀석 너양 아니지? 원래? 맞네? 어 온다 온다 온다 어너 가벼... 아너 몸이 무거웠구나 아너 그랬구나 저희 털 보송보송한 친구 보이니? 여기? 너 이제 얘랑 같이 사는 거임 들어와 굉장한 친구구만 너 털이 자라면 관심이 적어지는구나 들어와 그럼 다시 진짜야? 아니 이게 시스템적으로 말이 되나? 그새 털이 자랐네 색 남았어. <웃음> 아 귀여워. <웃음> 아이고 귀여워랑. 지금 제 생각은 여기 위를 지붕을 막아.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한 요쯤에서 다시 쭉 이렇게 만들고. 그 다음에 여기를 광산 작업실로 만드는 거야. 아, 유리로 덮자고. <웃음> 아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네. 그러면은. 어 소리 쫙 줄어드는 거와 이쪽 작업실로 꾸미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지하로 가는 길로 어 별다르게 뭐할 것도 없어 그냥 이쪽 벽면에다가 화로 꽉 채워놓고 작업대 싹 놓고 그다음에 뭐 이쪽 벽면에다가 상자들 다 채워놓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자연 살려서 어어자 어. 그러면 저 밑에 아까 우리가 배관으로 봤던 그 미스터리한 장소로 한번 가봅시다 어? 나이스 여기서 가보지 배관 여기였나? 내가 본데가? 아 저게 구조물이 아니라 광물 사이사이에 보이는 저런 베드락이었나봐 아 다행이다 아, 오히려 다행이야 횡재다 횡재 어우씨 깜짝이야! <웃음> 어, 어, 어,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! 제발 방심하지 말라고! 어 이렇게 다이아가 그래 그래. 다이아가 렉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는 걸수 있다. 두드려 봐라. 언제나 안전하게. 미친! 진짜 없어. 진짜 없어 설치한데. <웃음> 어 다이아 진짜 많다. 우와. 여기 땅도 진짜 잘 골랐나봐 잠깐만 이거 진짜 밑에 아무것도 없는거지? 용암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밑이 뚫려있네 군데군데 야 이거는 그냥 흔적도 없이!!! 죽을뻔했잖아 이거 근데 지금 당장은 평화로우니까 뭐 보호포 이런 거 띄우기 전에 마법의 곡괭이부터 그냥 다곡 가니? 투비투티 나의 첫타곡 이제 곧 가는 거니? 너한테 이름이라도 지어줬어야 되는데 이름 지을까? 지금? 우리 곡고기곡고가 <웃음> 진짜 기억할게 넌 최고였어 고가! 언제 갔니? 언제 갔어? 칸지도 몰랐어.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고고기니까 고고기로 하자. 고고고기. 어? 이거 30레벨 채우나 오네 아, 근데 채워도 책을 못 만들어서. 아, 아직 뭐가 안 되는구나. 음 어? 여기 동굴인가 보다 그냥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무서웠어 어, 일단 나갈래 어, 갑자기 모든게 무서워졌다 야 여러분 엄청난 수확이 있었어요 엄청난 수확이 있었고 일단은 내가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이제 좀 슬슬 많아졌을 것 같은데 마법 부여대를 하나 만들어 놓긴 해야 돼 작업대 안쪽에 그치? 사탕수수를 키워야겠네 사탕수수를 그러고보니까 사탕수수를 내가 본적이 있나? 와 여긴 진짜 살아있는 자연이야 어라? 어라? 와 누가 이런 천혜의 요새를 어라? 왜 남아있지 철이? 뭐야 잠깐만 태광 어? 태광이다 어? 실 미친 태광이 여기 있었어 야 진짜 나집 하나는 끝내주게 잡았다 그래, 야, 실구하려고 맨 처음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, 그렇게 안 보이다가 드디어 발견했네. 드디어 발견했어. 해광을 여기냐? 독검이 있는 곳이 으으으 걸렸다. 아, 아프긴 한데, 아, 근데 렉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데, 조에 잠깐만, 이거 어떡하지? 이거 크다 여기 와 여러분 2b2t 너무 평화롭고 힐링서버에요 여러분들도 꼭 들어와서 느껴보세요 우리 한국인의 어떤 협동심을 보여줘요